괜찮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응? 잘 먹... 네. 어, <웃음> 숙소, 호텔, 아니야? 오늘도 나는데 먹을 리가없어이 작업 해놓고 숙소 도아이로 숙소를 보면서. 먹으면서 소설. 아, 오늘 아침입니다. 제일 밖에 나오면 운치 있게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<웃음> 뭐안 보이네. 먹자. 메이커 음. 음. 네. 음. 네. 음. 네. 준비 끝. 땅스가 아, 어디 하고? 근 준비 끝까끝 그렇죠? 갑자기 도차 이 중식은 먹고 싶이중식이중식요 먹고 싶다. 이 중식은 먹고 싶다. 이중고다이이고이 중식은 먹이다 이거 제품 자들를 잡고, 아침에 준비하면서 그렇게 크고 싶 샌드위치, 핑크 버거, 보고 자, 이렇게 끝. 셋이다. 자, 이다 끝. 자, 이렇게 끝. 자, 이렇게 끝. 자, 이렇 자, 이제숙소 자, 이 유튜브 아까 올린 거 접니다. 자, 이 먹자 맥주 하나 그리고 안주로 아, 이거 해왕다리 고생왕 그리고 사이다 맥주 한잔 마시면서 유튜브나 봅시다 사이다 마시다 한다 신기하네 어 좋은 아침입니다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서. 볼게요 식 연유 샌드위치 다 음, 먹을 수 있겠죠? 음, 진짜 진짜 진짜. 그렇게 먹으면? <웃음> 갑자기 진짜 어? 그냥? 네. 어. 한 1분 정도 남았을 때 그때 네. 먹으셔야 돼요 잘 먹겠습니다 어, 괜찮네요 일반 끓이는 것보다 밥 먹고 작업좀 하다가 또 도착. 맥주 하나에 오저왕다리랑 그리고 과자들 몇개 먹으면서 이걸 보려고 하면 어, 오랜만에 보려고 하는데 왜 아니 디즈니에 스파이더맨이 없죠? 아무튼 밥먹으라 아, 보자 여기 없으면 아! 유으로라 봐야겠다 그냥 오늘 아침 <웃음> 아침으로 간단하게 옛날 보너스 과자들 어제 가져온 거몇개자 아, 집에서 듬뿍뿍뿍 놀다가 점심도 점심먹고 사무실로 갈려고 가서 이제 이불에서 라면 맛있네 강의 안을 만들어봅시다 p p t 만들면 바게트빵에 생크림을 찍어 먹습니다. 진짜 맛있어. 음 오랜만에 게임 좀 해봅시다. 음. 또 와서 안돼! 김밥 털었다. 김밥 먹으면서